안녕, 왜 여긴가 싶지? 이게 난입이 아니라서 무조건 죽어요.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내가 아픈 건가? 가봅시다. 정복자 라이즈네요. 난입을 안 들고 왔네. <웃음> 난입 안들고 오면은 그클랜 상대할때 라이즈가 난입을 안들고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난입을 들어야 라이즈가 할만한 구도인데 안들면은 진짜 잘해야 돼 라이즈가 누가 연구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거 뭐예요 와, 모션 버그인가? 한짓 라이즈 한는 짓이 마음에 안 드네요. 게임 막 해. 마순팔 싸우려고 저러는 거구나. 이거 침착 마순팔로 만화 채우는 라이즈네요. 봐도. 아, 이스크한번더 써야 되는데. 일단 떨어지않았어요 잡았다. 나이스. 오! 잡고 죽냐? 나쁘지 않아? 잡고 죽은거면 나쁘지 않아 그 와중에 바텀 뭐야 잡죽였다 3레 타이밍에 킬각 나와요 아 근데 미니언이 많아서 이거 장담 안되긴 하겠다 한턴만 미니언 좀 녹이고 갈까요 제발 약간 선 넘죠 긁히면 죽어요 쟤이 스킬 다하면 죽습니다 아! 난입도 아니라서 헤르메스 신만 나오면은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거이 공격력을 들면 안돼 방태만 하나만 가도 너무 딜이 안박히기 때문에 아 변제 오바네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와우 와우 변제보소? 와든가? 뭐하지? 뭐하지? 감사합니다. <웃음>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뭔가 갖가꾼거 같은데, w 안 찍고 있었죠. 게임 막 한다니까. 제발... 아, 나이스. 이제는 공격력을 가면 안 돼요. 클레드는 이제 딜러가 아니야. 탱커예요, 탱커! 딜탱인데 옛날에는 약간 딜러탱이었다면 지금은 탱커딜이야 탱커딜 마법 들고 공격력 아무리 올려봐야 고질도 없어가지고 딜이 안박혀요 닌자신발 하나만 가도 사아주나 죽은거 같죠? 아쉽다 할만했는데썩 좋은 인생이었다 나곧 6렘이긴 한데 나이스. 이걸 이 들어가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탑으로 올라갑시다 좀 거리를 접혀서 궁을 쓸까요 써도 풀 빠졌고 이렇게 확실한 루트가 보이면 바로 쓰죠. 야발 미니언 손해를 감수해야 돼서 아쉽다. 한장 이렇게 돼버리네 뭘 아직 안 썼구나, 우리가. <웃음>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었어. 어이가 <웃음> 없네요. 와, 어떻게 Q가 그 많은 것 중에 저기로 맞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먹어 어, 근데 아프긴 하다. 까비. 아마 한 P230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와, 이걸 반응해? 와, 큐풀 반응했어, 이 사람. 좀더 텀을 두고 쓸걸 그랬나? 어? 어라? 어라? 아! 어! 안돼! 키 하나 키우지마! 귀찮아 게임 라인 빨리 밀고 블루 쪽 봐줍시다 안 가네요? 이거 먹고 뺀 건가? 아돈 뜯어야 되는데. 애들 구도가 안 나오네. 예, 레드 먹나보다. 100%죠? 도망갔죠? 에이스죠? 에이스가 와요. 라이즈도 와요. 아, 제이스 없네요. 라이즈만 있네요. 나이스 이상한 그거 몰랐나보다 보인다는 걸 플레드 큐 맞으면 은신이 보인다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대신 라인좀 많이 타긴 했는데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할 정도는 됐어 레드도 가져왔고요 못 타고 는데 개꿀 무대 개꿀 아 방금 근데 이 거리만 다왔으면 죽은 건데 지금 개더럽네. 탈 타고 옵시다 빨리 안 가면 또 웜콤 겠지탈 타고 깔끔하게 레드 들고 있을 때한번 죽이죠. 난이도 아니니까. 구레 때 팔래? 야, 왜 여긴가 싶지? 이게 난입이 아니라서 무조건 죽어요. 여기 끝에 타면은 거리가 안 보이는 거리긴 했어, 미니언에. 얘 지금 여긴 줄 알았다, 라이즈. 잘 잡았죠? 레드용에서. 그러면 라이즈도 마에 빼야돼서 태손에는 오히려 없고, 킬각만 가져온 거라서 되게 좋죠, 기분. 받아요 일단 거드라가 나오니까 집타임을 한번 잡도록 할게요 와드 박지마라 나이스 굳이 있을까봐 못나오고 얘는 아래로 가나본데 블루쪽으로 가나? 아직 닌자신발 안나왔기 때문에 킬각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단 말이죠 안돼 만우! 왜 자꾸 죽노? 바위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전령 것도 아닌가 뭐지? 전령도 있는데? 뭐지? 이거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한 걸까? 아니 님자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죽어요 걸리면. 헤 빠졌으니까 이거 쭉 밀고 돈좀 많이 벌어 놓읍시다. 우리 팀이 많이 죽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죽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나이스. 라인 좀더 태울걸. 조금 후회되기도 하고. 여기선 더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해도 이득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응. 이걸 친다고, 아. 게임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기? 이걸 안 봐주면 얘가 혼자 죽거든? 다못 먹고. 속도가안돼서 라이즈한테 결국 걸려죽어요 되겠네. 이 라인 밀어넣고 집탐 잡아서 점화석이랑 탐식 올린 다음에 바로 이쪽 아래쪽으로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탐 라인 나갔으니까 근데 눈치 보니까 안 가도 될것 같다 탑쪽, 아 바텀쪽 탑으로 다시 뛰면될것 같은데 와칼리 왜 이렇게 망했지? 야 이거 내가 키아나안끊어왔으면 정말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아, 라이즈는 일단 난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걸리면 죽어요 근데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좋아요. 오 좋아요 오이 사람 또선 넘었죠? 하지만 오 뭐죠? 생각도 못 했다 살려줄 사람? 살, 살았나? 나이스. 라인도 다 정리했는데, 음 아쉽네 그래도. 이거 어, 이침 바꾸지 말고. 제이스가 좀 일찍 나와줘서 라이즈한테 들어가기 전에. 다시 뺄수 있었죠 서로 집공 딜를 신봉한건가? 뭐지 방금? 방금 어떻게 생각해도 무조건 손해였거든 제 케이스가 아 근데 장막 저렇게 빠지면 오히려 좋다 나이스 안돼 스톤은 안맞았어요 키아나스는 아 저거 안되나? 아아 아, 아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고요 와야 근데 라이즈 톤오지에 돌렸는데 와 이게 침착 정복자 라이즈 저거 봐봐 와 야, 잠깐만 이게 침착에다가 마순팔이라서 마순팔 침착 빙하의 장막, 그리고 대천사의 폭우까지, 와우. 저게, 저게 라이즈가 라이즈가 집타을안 잡았어, 아직, 얘들아. 그거 그러니까 알고 게임하는 거지? 장막 쿨일 때만 안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라수호가 구도는 좋다. 구도는 이기는 구도는 있긴 한데, 나이스. 깊은 바다의 처형도안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풀어주고. 에어폰 나이스 와우 지렸다 나눠서 해도 될것 같아요 게임은 거의 이긴 것 같은데 근데 용이 그렇게 막 좋은 용이 아니라서 아이고 용이 막 좋은 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막 용을 먹는다고 해서 기분 좋지는 않아 그런 느낌은 안들어요 클랜는 이제 딜템 가면 안돼요 딜템 가도 그러니까 이런 상대 이런 조합이면은 갈만한데 어탱커 하나만 섞여도 딜템을 가면 안돼요 그리고 굳이 마법룬 안들어도 정복자 적응력치가 꽤 많이 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와우 와 저렇게 살아나가? 무슨데 근데 얘네 카이팅이 진짜 좋아 뜨는 게 이렇게 싸면 우 이겼다 아서가 가인이라서 어차피 안돼 아서 죽었다잉 아이스 어딨는데 아이스 좋아요 어, 근데 왜 자꾸 뻗는 거지 상대 상대 나올 이유가 없을 텐데. 역시 프리시즌이라 질겜하은 건가? 근데 야소가 생각보다 잘하네요. 원딜러가 아니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떡뽀지 잘하는 건지 야소가 잘하는 건지 어쨌이씨 그레이브즈 한집 봐. 이제.